알아야 합격한다 안녕하세요 위드스피치 이경화 원장 샘입니다 오늘은 소방관부 후보생 집단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소방관부 후보생 면접 준비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집단면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토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토의에는 면접관님께서 어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면접관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관찰하고 지켜볼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면접관님을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같이 들어온 조별 안에 있는 지원자들에게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토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집단 토의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그리고 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말하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 요 2월 8일날 어, 소방간부 후보생 면접 과정을 개강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집단 면접을 집중적으로 잘 코칭을 해 드릴텐데 어, 집단 면접의 경우에는 조별로 주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받았던 주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라 것은 생각 안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면접의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습하고 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는요 소방공무원 면접을 16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딱 16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수방간부 후보생, 준비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 8일날 개강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